하겠습니다. <웃음> 일단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. 대한민국의 미치가 그 교육이 정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아니고 조금 기을위한 없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고 여러가지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